결국 대구 아파트 거래가 우려했던 바와 같이 올 수도 없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평당 가격은 5,100만원, 4,500만원, 4,700만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매로 8개, 6개, 11개, 7개, 5개, 12개, 13개, 25개 물론 여기에 나와있는 매매로 나와있는 매물들은 똑같은 매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안에서 일제히 지금 매매로 올려놓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대구 전역 자체가 호가만 있지 실제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은 국토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두달 동안 신고된 아파트 매매 건수는 작년에 비해 45% 나 줄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 건수는 3,241군으로 직전 두달 만에 12만 483건 보다 무려 74% 나 감소하였습니다. 실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4,800, 3,500, 4,300, 4,900, 4,800, 대구에 이만큼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다고 하였지만 재건축 재개발로 돈이 풀리면서 아파트 가격은 여기서 종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한 분양권 자체도 지금 거래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아파트 전세라도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아파트 거래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이 전면 확대되면서 매매 건수는 74% 전월세 45% 급감하였습니다. 매매 소비 심리도 13.6% 하락하였고 집값은 비싼데 호가만 있다는 것이 대부분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범은애거리에 그래도 두산이부사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매물이 나오지 않다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보겠습니다. 6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중복된 매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은 실제 이만큼 매물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범어 우방타운 같은 경우 평당 3585만원 매매 7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매물로 4개 매물, 2 4개 매물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개가 겹치는 매물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범어 센터를 부르지요. 40건의 매매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이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아파트를 팔수 없다는 불안감에 대부분 매물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일체의 아파트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적어도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를 찾는 분들만 간간히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만촌 3차 화성파크드림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매물로 67건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중복된 매물이 있을 수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보시는 바와 같이 가격대가 비싼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매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실거주를 목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평당 4,800만원 8개, 4,200만원 17개 1800만원 2개 실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현재 아파트 거래는 절벽입니다 중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조장 대상 이후 거래가 완전히 꺾였으며 호가가 높아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갭으로 거래는 스톱되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나마 현재 보시는 곳은 수성구고,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와 비교도 안될 만큼 거래가 되지 않다고 합니다. 국토부 연구원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2021년 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른 결과는 130.7.1%로 폭락을 하였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거래위축과 소비심리의 아파트 상승세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실거주자 위주로 거래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 가격대가 4억에서 6억, 그나마 약간의 거래는 있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위축되어 대부분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더 이상 아파트 투자는 힘들 것이라는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의 말에 의하면 거래량이 줄면 통상가격이 떨어져야 함인데도 지난 2월 대비 아파트 매매 상승률은 1.5% 폭등에 가까운 기대심리에 의해서 호가만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유림노르웨이 마찬가지 가격대가 매물은 33개의 매물이 나와 있으며 지금 대부분 매물로 나와있는 아파트들 거래량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전혀 매수의 반응은 없습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수성 SK리더스뷰 마찬가지 매물로 45개가 올라와 있으며 대우 트럼프 127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중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실제 기존에 보지 못했던 현상으로서 대구 전역의 아파트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매물로 쓰는 나와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오늘의 요지입니다 아파트를 투자로 생각하신 분들은 여유가 있다면 가주가실지 모르겠지만 여유가 없는 분들은 금액을 내려서라도 팔려고 하는 심리가 엄청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어느 곳을 가도 비슷하지만 가장 핫하다고 얘기하는 서구역세권 아파트 마찬가지 매물로 나와있는 것들 반도유고라 센터 392개 다음 더 퍼스트 267건. 분양 자체는 분양권 거래 자체는 결국 여기서 수도인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얘기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표는 아파트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매물로 나와 있는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